아, 그촥촥이 발, 지바이는데왜 이렇게 <웃음> 무서워지는 거지. 언제 안 죽겠냐 했나. 정... 응, 언정도 我真的喜欢我我 음~ 노랑이 다칩니다. 야~ 1층입니다 내려갑니다. 이니다 아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아 ㅋ ㅋ 여무어디있 또? 어, 왜? 지 개잖아 아니 팍! 어, 왜? 아니, 어, 아니 어, 왜? 여자친구왜왜팍에 어, 뭐, 자고 있는데? 뭐, 뭐, 여자친구는 왜? 왜 여자친구는 뭐, 잔다 뭐. 소리도 안했잖아 아뭐내 어, 집에 여자친구 들어온게 뭐가 잘못대 씨대 씨대 씨 아이고 왜 하고, 이렇게 하면 자수 막아다거나아마한테얘기다하고이렇고 친구하고 된거하고이렇고 뭐, 넣고 뭐, 있어 아이고 뭐, 잘못됐나? 잘됐다고 왜? 잘돼아잘 아, 아. 아. 됐나? 아휴 괜찮아왜뭐 아, 왜? 여자친구 뭐, 만들어놔 왜 만들었잖아 잡고 있잖아 여자친구 예, 아, 만들어 여자친구 아, 아, 만들어아아 진정해봐라 아, 아,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거야? 여자친구를 만들어 잘못된 거야? 집에 와 잘못된 거야? 여자친구를 만들어 갖고 만드는 건 당연한데 어제부터 있었다고 옆에 와고 지금 집에 와 갖고 타고 자고 있는데 누 같이 누구가 있는데 여기 은혜 두 집이고 엄마 집이지 엄마한테 집이 누군데? 허락 안 하고 데고아마니 가고 집에 누워 있는데 저 집에 올라? 여자친구랑그래 거면 여자친구 집에서 나가라 시키야! 아니아만 아니 엄마 그러면은 허락 안 받아가지고 지금 화가 난 거야? 내가 여자친구랑 자서 화가 난건 알지? 다 하셨지! 진짜 엄마한테 미쳐도 안 시키고 엄마한테 말도 없이 갑자기 아. 친구하고 옆에 자는 게 어디 있노? 아 그럼 내가 여자친구 소비시켜줄게 잠깐만 아 됐다! 아 있어봐라 아뭐 어디 있어지장기야장기야좀일어나봐장기야 <웃음> 안녕하세요 코니 여자친구 코니입니다